안녕하세요. PG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포켓 판도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내용,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판도라라는 내용을 요약하고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게 만든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라는 건 정말 무언가의 측면을 가격한다는 느낌이 딱 와닿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은 다운 블로우, 그리고 어퍼블로우 또는 디센딩 블로우, 어센딩 블로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옥 선생은 여러분들께 사이드 블로우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지 않는 분은 골프 그만두세요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꼭 보시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거의 100만뷰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이 보신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신 분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모든 골프 스윙은요. 사이드 블로우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100가지의 스윙이 존재한다면 그 100가지 스윙 모두가 사이드 블로우를 해야 합니다. 1000가지의 스윙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사이드 블로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공이 보이는 그 면을 우리가 치는 면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이 보이는 쪽은 분명히 위쪽이다. 하지만 우리가 때려야 하는 쪽은 공이 보이는 쪽이 아니라 반밖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다. 그래서 선수들은 백스윙을 높게 들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을 위에서 내려보는 형태로 번쩍 들어서 백스윙 크기를 최대한 확보는 하지만 실제로 때리러 내려갈 때는 공의 측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면서 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막연하게 머리만 뒤쪽에다 두면 된다 끌고 내려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적인 동작만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골프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은 내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사이드 블로우라는 건 분명히 물리적으로 내가 힘을 옆에서 가면 공이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힘 전달이 이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제가 위에서 누르면 공이 이쪽으로 오는 건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졌고 약간 안쪽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제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측면을 때리려는 생각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스윙을 들어서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집중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 즉 측면 타격을 할때 어떠한 스윙 형태를 가지고 있건 간에 그 동작이 잘 이루어지면 매우 훌륭한 스윙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윙폼이 본인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타이거 우주 선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로리 맥 길로이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 스윙은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단이다, 아류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골프를 점점 끌어올리는 것 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이드 블루우가 없는 아름다운 스윙은 실제로는 안고 없는 찐빵 그리고 내실 없는 껍데기 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언을 설명할 때 아이언은 오른발 안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공이 T에서 5cm 적게는 4cm 이상 떠 있기 때문에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이 바닥에 붙어있는 게 최저점인데, 일단 이 공은 떠 있기 때문에 최저점을 중간에서부터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을 왼발 안쪽에 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투어프로들에게 해당되는, 굉장히 높게 들어서 돌아 들어오면서 칠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볼의 위치로 공을 칠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옥 선생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스윙 특성, 그리고 회전 반경, 또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지에서 치는 그 공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경사지에서 치는 공의 위치는 그 상황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 위치를 찾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갖다가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데요. 선수들처럼 높게 들어서 트랜지션 동작을 통해서 공을 때리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간 상태까지는 의식을 하지 말고 돌아 들어오는 이 위치. 그러니까 본 상태에서 때리는 위치를 역으로 올라가서 이 정도만 만들어 줘도 충분히 훌륭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몸의 가운데 쪽에 다 두겠습니다. 원칙은 소위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건 왼발 안쪽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회전 반경에 맞지 않는 공의 위치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은 내 몸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 측면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공의 측면을 보려고 약간만 고개를 비스듬히 취해줍니다. 그런데 비스듬히 취한 이 고개의 각도는 최초의 어드레스 때 그대로 있다가 백스윙을 올라갔죠? 치기 위해서 보로 내려오는 이 동작, 선수들의 동작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사이드 블로우라고 해서 공을 측면을 봐야 합니다라고 하면 나의 중심이 양쪽 발에 균등하게 놓여있지 않은 상태, 오른쪽으로 쏠려버리는 이런 상태로 스윙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야, 스윙폼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타격을 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공 가운데로 놓고 페이스는 늘 타겟과 스퀘어로 맞춰 주고요. 그리고 핸드 포워드 프레스를 해줍니다. 이때 클럽 헤드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이렇게 돌려 놓으셔서 여전히 스퀘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잡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어디를 때릴 것인가 그쪽을 보고요. 살살 한번 때려봅니다. 야. 야. 그러면 쭉 가서 큰 무리 없이 센터 쪽으로 날아가서 드로우가 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는요.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을 억지로 안 하려고 한다거나 클럽 페이스를 억지로 뒤집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옥 선생은 여러분들에게 옥 스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옥 선생이 바라는 건 옥선생은 삽을 스윙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이드 블로우 하면 옥선생. 이렇게 트레이드마크, 여러분에게 낙인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공의 측면, 어디 내가 지금 어디를 칠 거지? 하고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몸의 움직임을 크게 하지 않고 들어서 때려 보는 거죠. 그랬더니 공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지 않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는 출발을 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드로우 형태를 띄고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드레스 때 분명히 핸드 포워드 프레스를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들죠. 이걸 약간 닿는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그이브를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가서 봅니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상당히 닫혀 있던 느낌이 들죠. 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바로 뒤로 제끼고 때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 전달이 앞쪽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공이 멋있게 들어가 나서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는 요 어떠한 스윙을 하고 있건 간에 전세계 골퍼가 1억 명이면 1억 명, 2억 명이면 2억 명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인원이 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옥스윙의 형태도 좋고 컨벤셔널 스윙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측면을 칠수 있다는 라 그러한 착각이 여러분의 골프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블로우는 여러분의 골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옥 선생은 옥스윙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옥스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무조건 공은 측면을 쳐 줘야 합니다. 벙커샷의 경우에도 측면을 쳐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을 직접 맞히는 타격법은 아니죠. 사이드를 친다곤 하지만 공의 뒷면에 모래를 치면서 힘이 딴 데로 분산되지 않고 정확히 모래 쪽에서 폭발력을 발휘해서 를 공을 튀어나가게 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드 블로우의 측면 히팅 연습을 한 상태에서 이 구간이 이골락의 내 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스윙 크기가 아무래도 작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크기를 더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도약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몸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백스윙을 높게 들어도 좋지만 실제로 이 상태에서 바로 타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도약거리를 늘려 는 동작이고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측면으로 보면서 옆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히팅이 되어야 공은 힘의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구질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사이드 블로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합니다. 을 사이드 블로우 없는 스윙은 죽은 스윙이고 그 어떤 기술도 결국에는 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기술을 부리건 어떠한 스윙 형태를 취하건 결국에 공의 측면을 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 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고 간과하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옥선생이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리는 내용은 이미 옥스윙은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옥스윙1, 옥스윙2, 옥스윙3, 옥스윙4, 그리고 다음 학기 옥스윙5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옥스윙 시리즈의 근간은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어찌 보면 수원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한 강줄기가 나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근본, 바로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강조할 겁니다. 심지어 어프로치, 퍼팅, 벙커샷, 트러블샷 모든 것이 사이드 블로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간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사이드 블로우의 중심,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꼭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